야 이씨 야 유튜브 강을 봐레이지야 유튜브 강을 봐 오케이 이번엔 저선맨이 충고 왔습니다 있지. 충고하지 어, 수수수수 파카우 될... <목소리> 아, 1 3 0만 지... 아이고 오늘의 고인 특집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웃음> 고인은 아니고 고인까지는 아니고 거의 뭐 약간... 아니 고인 아니에요 진짜 야, 제가 최근에 선배한테한번 쳐맞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선배는 농계댁인데 내가 농계못보고 야 먹을 북댁 너야 농계 이렇게 징그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맞아봤을 때 진짜 오랜만에 맛보는 다크소드 맛이 정말 매섭더라고요 4 0만씩 터지던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백렙 선배 특집입니다 여러분 생방송에서도 많이 좀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고 백0 0나 선멜 세팅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 장비 올15 15 15 15 15, 15 15다이렇 강력한 장비가 되어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선멜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게다 되어 있는 상태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팩은 바로 이 댁입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마신 형족 3명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개성이 발동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한테 디버프가 들어가 된다면, 감소 디버프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한테 버프가 세게 붙어가지고 선멜이더 세게 때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강탈 같은 게 가지고 디버프 좀더 넣으면 어, 더 넣으면 젤드 개성에서 기분 능력치 좀 받을 수 있겠고 근데 상대가 또 내가 선멜인가 선메린, 알고는 사람 이면안 치려고 할 거냐 안 쳐요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안 나오면 우리가 필살기 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코인 멀링까지 서브에 채용해봤습니다 아, 과연 요대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백립 선멜이 PVP에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뭐 어떻게 출발해볼까? 처음부터 치지, 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아, 요 정도 해놓겠습니다. 아, 요 정도. 가볍게 요 정도 이제 강탈해놓고. 자, 소멸 걸고요. 자, 갑니다. 호두두두. 자, 처음에는 일단은. 채 어, 젤드가 딜더 잘하지요. 젤드의 절사고로 딜을 좀 뽑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감소 디버프를 걸었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를 안 치더라도, 안 치더라도 버프 3개 붙습니다. 그죠? 맞지 근데 치겠지. 어, AI니까 아마 <웃음> AI인 것 같고요. 치주세요. 제발. 예, 한번. 오케이 okay, 좋아 잘 친다 자석아 어 치바바 자 버프 몇 개고 이제 빠바밤자두대 맞아가지고 자기 버프 두개 붙었고 시그루드가 버프 세개 줘가지고 버프 총 다섯 개가 된 상태입니다 뭐 이제 한번 씹어볼 거이 정도면 자 선배님 돌아왔다 툭툭툭대다보방망좀 깨고요 이제 중에 자 버벅이도 8만원 어자젤드 툭툭툭툭 뭐젤 뒤에 1 1만4 사죠 언 갑니다 대압 바카 17만 됐나 야 선배님 그게 해달라며요 오늘 야 이거 치바바 오늘 참야 초급도 34,8000이고요. 별로 두려울 게 없는데? 오랜만에 보는 선멜의 모습이라니. 치보세요 AI 님, 제발 치보세요 한번. AI가 참 착해. 그 선멜이또 AI 상 대하기 참 좋아요, 그죠? 인정 하나. AI는 막 친절하게 막 때려줘. 때려주다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 선멜이야선멜 버프 몇 개고? 여덟 개가. 근데 선멜 패가 지금 안뜬 관계로 아 깝다 이거 진짜 막 깔질 수 있었는데. 자 모두 적금 파크 당함 치고요. 아 선멸야, 선멜패함 주봐봐, 진짜 제발 야. 슬? 으쌰, 쉐앗! 자, 켜, 켜, 켜, 켜, 켜, 저거. 아, 저 자식들 불 붙어가지고 뒤 조금 좀막 질질 그렸던 거야. 빡! 들어가고 있고요 92,000. 92 이제 선멜 선멸 때문에, 선멜의 조군에 디버프, 방어 관련 15%씩 깎아내는 디버프 때문에 우리 전체가 더 세진다. 야, 이거 선멜 패가 안 뜨네. 아, 여러분, 오늘 영상은 나올 때 조금만 기다려봐봐. 야, 이거 진짜 찍으면 지금 완전 지금부터 완전 지금 완전 진짜... 패가 참 희한하게 떴네, 이거. 자, 뭐, 일단 뭐, 야, 이제 멋진 장면 아직 안 나왔는데 기다려봐봐. 오늘 멋진 장면 나올 수 있다. 야쓰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해봐봐 내가 꼭두구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야 공격력 먹고 출발 더 매드한 장면 나온다 오늘 자백랩선메이 간다 자백랩선멜 특집 자2 9 9 0 0 0에 상대분 와 페이엔의 비델리 잠깐만 이거는 어 이게 좀 무섭거든요 아 다행히 근탈은 아니고 속탈 속탈도 만만치 않아요 안 죽으니까 때리도 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코멀의 힘이죠. 코멀의 힘. 두장뜬 친구가 한번 합치 합쳐서 두개 던지면 어떻게 된다? 첫 턴의 필살기가 만들어졌다. 자, 이런느낌이되겠고요이렇게 되면, 뭐, 실제 사람이라, 상대가 지 사람이라고 해도 진안칠 수가 없잖아. 저거, 일단 페이엔으로 필각을 해야 될 거라고. 아, 맞다. 정화. 아이씨. 아, 야, 잠깐 우리가 감소된 디버프 있어야 우리한테 버프가 세개 붙거든요. 어, 잠깐만. 선매를 바로 덮친다고? 에이, AI? <웃음> 우리 착하네 야 이거 필각을 안 했어요. 어, 좀 약간 짜증 나는 게저 자석이 자꾸 디버프를 앞으로 계속 풀 예정이라 가지고 치기 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자석이? 자뭐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좀배 닦도록 하죠. 자 시그루다! 팍자서가지마 35만 해야 됐나 어? 야, 야 우리 시그루도 괜찮은데? 우리 시그루 들어 선배랑 좀 궁합 잘 맞잖아. 어, 늘드 오늘 좀 치네. 오늘, 야, 드디어 패좀 들어온다. 좀 제발 좀 치주세요 한번. AI님 한번 좀더치 봐봐. 우리 한번 보자. 제발. 멋진 거 한번 보자. 돌리지 말고, 마. 마. 마. 그렇죠. 어, 야, 죽이면 안 된다. 아, 아야, 아, 야, 야. 아 죽었다야. 야 이씨. 야 유튜브 각을 봐. 야이중각을 봐! 멈춰! 이거 솔직히 다이앤이 잘못한거야 저 계속 가보자 이말이야 커킹의 비렐리다 좋아요 백백백 어, 아 우리 백랩 쏘면 힘든거 아니야 형 진짜 힘든거 아니야 진짜 진짜 자, 요렇게 요렇게 일단 소멸 일단 한번 살짝 가볍게 출발하는거야 가볍게 어! 빠바바박 나쁘지 않지? 젤드리스가 나쁘지 않아요? 어? 자, 야, 올리네. 고소야, 제발. 야, 잠깐만요! 아니, 좀금영상하 좀 집... 지금, 아이 AI님, 형님, 아 지금 왜그러는 삼성이라고요? 와, 이씨, 어? 야, 그래도 견디는 거 맞지, 형? 저거, 막킹 삼성 맞아가지고, 맞아도. 버프 4개, 버프 4개 상태. 버프 4개면 잡아지나? 망설일 수 없지. 자, 선배라 들어가보자! 개빡! 자, 일단 보막 때문에 그렇다. 9 6 0 0 자, 이번에셀수 있어요! 딱 15만 3000. 15만 3000 됐지. 자, 슛. 신. 페어기 자, 씨. 이것이 바로 선메리야선으 무섭죠, 여러분. 어? 겁나 무서 워질막씨 막, 어? 야, 선메 필살기 못 맞겠니? 어, 너 네, 어? 선메 걸려 있나네, 지금. 아, 걸려 있네. 막았구나. 어? 아니가? 소 먹고 이거? 소매를 왜안 꺾였지? 아, 이번 턴에 걸었어, 소매를? 야! 소매를 그렇게 뒤늦게 걸면 어떡해. 어, 형 한번 보여줄게, 이번에 자, 선매리 왔습니다. 충고하지, 어, 수수수석! 지옥을 보게 돼. 될... 아! 130만? 130만이라고? 야, 이게 선매리야 <목소리> 임마! 100랩 선맬! 야, 오랜만에 좀, 근데 겁나 좀 감격스럽지 않냐? 선매리 15세요, 한번 그래, 예? 예 네, 여보세요. 100... 그 백만 나오고 썸네일로도 씁시다. <웃음> 멈춰! 야 우리 형 지금 자신감 올라왔다. 야 선배를 누가 임마 지금 고인이라고 얘기했어? 어? 내가 얘기했나? 아 절대 고인은 아닙니다 아직. 아니야 아니야 선배를 진짜. 그도 지금도 선배를 딱 만나면 순간 어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순간 생각이 되잖아. 왜냐면 함부로 칠 수가 없으니까 선배를 공감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일단 가볍게 가벼... 출발이 요 정도 되겠네. 출발이 일단 어 감소 디버프 걸고. 어, 이게 이제 소멸까지 걸어서 디버프 좀 해가지고 툭툭툭 치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예. 우리 74,000 뽑는 우리 처젤 잘하고 있고요 오, 처젤 패가 잘뜨네 이번에. 처젤아, 아우야, 니가 좀 해볼래? 아, 잠깐만. 이성 이상 사용 불가. <웃음> 자, 아, 젬마가 주인공을 안 해, 오늘. 야, 처젤, 저, 젤드 동생아, 까불지 말고 오늘은 너희 형선매네 날이야. 이래서. 선메이 무조건 해라 오케이 좋아요 아 좋은 방법입니다 어 아, 버프가 지금 다섯 개예요얘딱 예, 한턴 지났는데 다섯 개다 그리고 시그르드도 네 개고 그러면 시그르드가 일단 먼저 살짝 살짝 톡톡 아잠깐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뭐 멋진 장면 촥! 첩빡 12만 5천원 세제 신 배어내기 2 16만 2천원 나쁘지 않지헉 16만. 야 안메라, 니선메한테 네, 쳐맞고 이마 아이고 이마야 어? 저 팔리지도 않나. 저 이것도 선메 까는 발언 아니야? 내가 자꾸 선메를 오늘 <웃음> 돌려까기라네 <하네. 웃음> 아니야 아니야, 진짜 여러분 진짜 선메 선배, 내 선메한테 맞은 적 있다니까 진짜. PVP 졸면서 하다가 야. 아광우림 노노해. 멈춰. 야 여러분, 진짜 선메리 얼마나 진짜 사랑받는 캐릭터인데자시그루드야 해결할 수 있겠나? 저 필살기. 어 잠깐만 이성 그거네. 착착착 착. 착, 착, 착. 자, 시그로드 이번에 갑니다 촥, 15만 봤지? 촥. 자, 이게 누구 때문이다? 우리 선멜이 걸어놓은 디버프 때문이다 물론 우리 시그로드가 지 스스로 올린 버프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약간 선멜이 이것도 재밌게 이걸 하려고 약간 좀돌려까이 하는 척하지만 나쁘지 않지 않나요? 선멜? 좀 옛날 캐릭터 느낌 솔직히 나는 거 맞거든 근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자, 선멜한테 한번 보이자 선멜 이거 한 칼에 딴데 빡! 오 진짜 덜빠했다 19만 5천 나왔는데 19만 5천 쏙, 빡만 43만 자 한번 가보자 빡! 자 역속 1 3만 6천 역속 1 3만 6천 오케이 호도도도도 선매리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게 버프가 많이 쌓이면 안매 같은 제이 딜이 제이 나... 좀 <웃음> 딜 나, 안매보다좀 약하다. 딜 나오기 나오 나오 나오고 거기다 상대가 우리를 치기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요 그는 자 잠깐만, 근데 마지막 댁은요 이댁 말고 <웃음> 논계출. 야, 또 이러는데 또 사람 만난다. 사람 만나지 않게. 요 덱이 무섭거든. 요거 실수해가지고 내, 내가 사람인데도 실수해가지고 쳐봤어. 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만 보고. 아,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뭐 최신 덱들을 꾸리지 못하는 분들은 선멸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멸이 특히나 AI 상대로 빨아내기 되게 좋은 덱이라서 어쩌면 시선, 실전성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어, 뭐고 이거? 33만이라고? 이건 음식 먹은 사 야, 이 봐봐. 내, 이, 야, 이씨, 야, 큰 났다 이거. 2,000 years later. 야못봐 뭐래라. 멈춰. 자, 백네. 선배. 어? 우리 방금 반못 봤지? 어. 야, 이거 또 AI 느낌 난다. 저금한대치줄것 같아요. 제발 치 주세요. 내 내가, 내가 저지됐다근내 사람으로 저지됐다 진짜 <목소리> <심지어>, 나는. 내 <목소리> 각킹으로 초살 때가 나. 야, 야뭐 그래서 수로 수 어, 뭐를 게 놓지 그런데. 그큰 것도 이렇게 돼. 자, <웃음> 우리 착한, 우리 착한 킹이 AI 킹이도 오늘 이렇게 영상각을 한번. 야, 이거 필살기 치고 때려야 되는데 치고 때리는 딜까지 봐야 되는데 그지 일단 칠게. 치야. 버프가 많이 붙거든. 아, 이게. 아, 잠깐만. 아, 씨, 영상각을 더 세게 좀 잡아야 되는데. 찍이지 마 봐. 찍이지 마 봐. 야, 얘들아. 야,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죽겠지, 근데? 아, 죽지 마라, 봐봐. 진짜, 그다음부터 진 지옥 보여줄 우리나라. 테니까. 뻥! 자, 될... 일단, 일단 죽을 것 같았어. 죽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저거 아, 안 쓰고 놔둔 거야. 안 쓰고 놔둔 거야. 이제 이번에 보여줄게. 이번에 보여줄게. 자, 버프 더 붙었어요. 버프 더 붙었어요. 버프 지금 8개입니다. 8개. 자, 우리 형, 앙!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형님이 또 오늘 멋진 각 잡아주시려고 또 열쇠 속으로 나와주셨네. 는 <웃음> 여러분, 버프 9개. 여기 일성에서좀 아쉽긴 한데. 버프 9개 상태에서. 한탄 한번 다마 살짝 더 땡기고요. 들어갑니다. 자, 경건한수간입니다 선배 선멸. 백0 0명 선배네, 어깨 펴펴빡속 봤죠. 일성 31만 6천. 자, 오늘 어때요? 선배 충분히 좀 즐겼습니까? 충분히 즐겼다면 보내줍시다. <웃음>